네 안녕하세요. MD형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아래쪽 비춰주실래요? 아래쪽에는 책상 위에 어, 조리도구가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캠핑용품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제 앞에 있는 두 개의 번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불인 강연번호입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중국산이거든요. 싸지도 않아요. 가격은 해외 직구를 하시면 한 6만원 5만8천원에서 6만, 5만 6만 몇천원 사이고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도 많이 소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긴 제가 가격을 보니까 12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비싸죠? 사실 다이소가 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버너 하나 사면 만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중국산 버너가 한국 캠핑 버너 카테고리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 불이 세다. 그래서 불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화염 분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번호의 단점은 불이 너무 세가지고 냄비 아래가 탄대요. 그래서 이런 걸 번호 분백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화력이 센 이소가스를 쓰게 돼 있는데요. 이수가스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어댑터도 따로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브린 버너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음식을 해보면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싸봐요 오늘 할 음식은 국물떡볶이 두 번째 야채가 준비되어 있죠 이 뭐더라? 근대인가? 이거 가지고는 뭐할거냐면 제가 북경이랑 상해에서 자취할 때 자주 해먹던 중국식 야채 볶음 요리? 그런거 하나할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샘불 가지고 하고싶은게 있었어 이거가지고 볶음밥을 만들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계란볶음밥 그리고 시간을 재봐야죠. 이 세가지 요리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 자,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타이머 스타트와 함께 유리를 시작할 거예요아 그런데 여기 옆에 또 뭐가 하나 있네요 이 불인 번호 구매하다 보니까 불인에서 추천을 해준 제품이에요 이 불멍 램프라고 해야 되나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램프예요 아까 사무실에서 붙여봤는데 처음에 여기 망 같은 게있더라고요 망. 저 망에 불이 붙을 때 엄청나게 연기가 납니다. 근데 그 연기 한번 나고 나니까 괜찮네요. 예쁜가요? 되게 밝아요. 네. 느낌이 가스등 느낌이 아니라 백열등 느낌이 네. 나고요. 그럼 이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요리를 하기 앞서가지고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남자는 장비빨. 이거는 <웃음> 이마트에서 산한 무겁죠. 한 3만 몇천 원 주고 샀을 거야. 웍이에요. 주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모럭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코팅 안 되있고요. 코팅 안된 웍은 이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돈 주고 제가 산 그리고 이거는 피카라는 브랜드이쁘죠 피카라는 브랜드의 메이드 인 코리아 냄비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쇼핑에서 샀어요. 뚜껑이 있지? 아 뚜껑 덮으면 더 이뻐요. 뚜껑 덮으면 더 있고요. 전에도 제가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방용품 매니아입니다 캠핑매니아가 아니라 이 피카라는 브랜드 요 냄비는 그 스타우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냄비가 일단 예뻐가지고 쓸때 기분 좋아서 그런가 한국제인데 웬만한 20만원대 이상 유럽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쇼핑에서 샀어요 찾아보세요 피카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까 타이머 시작. 타이머 시작했고요. 불을 켜볼게요. 일단 떡볶이부터 올리자. 오 떡볶이 불을 올렸고요. 자, 불두개다 켰습니다. 일단 코팅이 안된 프라이팬을 쓸 때는요. 충분히 가열시켜 준 다음에 음식물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시금은 없지만 어렸을 때, 국민학교다할 때, 초등학교다할때 난로 있었죠? 뜨겁게 달궈진 난로 위에 물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난로 위에 붙지 않고 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불러다니죠그 상태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 게 웍이에요 그리고 웍은 이 열기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궈가지고 웍 자체에 달구면 이게 300도까지 올라가죠 그웍 자체에 열기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중국식 야채 요리를 할 거고요. 쉽습니다. 굳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이제 기름을 두를 때는 중국식 야채 요리할 때는 올리브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까놀라인데그 약간 점성이 가는 기름을 써야 돼요. 포도씨유 괜찮아요. 까놀라 괜찮고. 원래 중국 가면 기름 종류만 100가지라 가지고요. 요리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선 안 쓰는데,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여기서도 수전증이라고 한 거야. 간장을 조금 덜어 주고요. 간장, 간장을 덜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설탕이에요. 막 대충한다. 맛이 있을까? 이렇게 대충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 이거 진짜 꼭 좋아요. 이거 중국 향식초라는 거예요. 향식초 뭔지 알아요? 잠깐 이거불좀 줄여야 되겠다. 발사믹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발사믹보다는 저 이,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걸 넣고요. 설탕이랑 간장이랑 발사믹을 넣었고요. 응. 잠깐 불 줄입시다. 불 줄일게요. 오! 진짜 화력 센데요? 긴장했어. 이렇게 금방 연기가 나다니굴 소스를 넣을게요. 넣는 양? 아니 뭐 기준 없어요. 적당히 설탕도 넣고 막 저어줍니다. 저어주죠.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너무 소스가 진하다 그럼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으악. 물을 부었고요. 방법은 두 가지. 야채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얘를 먼저 넣느냐 아 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쪽은 불을 좀 키울게요 빨리 끓여야 되니까 저는 지금 불이 세니까 소스를 먼저 넣을게요 와자 요리 끝 1번 요리 끝 접시조이 어, 불이 너무 세탔어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떡볶이 들어갑니다. 떡볶이 불좀 줄일게요. 오, 어, 너무 세 어, 불이 이렇게 세구나. 감당이 안 되는데, 떡볶이 아직 안 끓고요. 안 끓고요. 끓기 전에 저는 계란을 깔게요. 계란! 아, 이제 좀 몸이 풀리나? 저기 후라이팬을 씻으러 간 사이에 저는 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칼을 썰어 이래. 아, 칼라안 된다.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방송에서 몇번 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볶음밥, 파 기름 내서 만드는 볶음밥. 참 재료 적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났지? 야 이거 불 조절 잘해야 되겠다. 장난 아닌데. 여기 벌써 끓수 있어. 자. 그러면 프라이팬이 오기 전에 끓고 있고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온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설탕이랑 물엿이랑 물엿이 핵심이야. 넣은 소스를 넣고요. 물 많이 붓죠 국처럼 보이죠? 국물 떡볶이에요. 망쳤어. 불이 너무 세가지고 야채류는 망쳤습니다. 미리 가지고 온 계란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프라이팬에 켰지? 불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너무 세요, 불이. 연기가 자욱해. 여기도, 데워주고, 오. 자, 이제 야채 들어갑니다. 야채는 양배추랑 깻잎만 넣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고 있다. 촬영하면서. 이걸 과연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저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보면 알아. 타도 넣어. 불을 좀 줄일게요. 오, 타겠어. 더워. 와. 이쪽도 줄이자. 와, 이거 중국 주방장들이 쓰는 것보다 불이 더센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 네, 집에 사는 것보다 강한 것 같아요. 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붓고요. 라면 스프 넣을까? 넣지 말이야. 여긴 됐고, 이제 세 번째, 볶음밥. 자, 볶음밥 되게 쉬워요. 기름 넣고요. 기름을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었죠? 이따가 파기름을 만들 거예요. 지금 불이 세니까 그냥 가열 안, 가, 안 기다리고 바로 넣을게요 그리고 저게 없어 나무조각을가지고왔어야 되는데 자 파기름이 나오고 있어 파기름은 한 30초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밥을 투하고요아 계란 먼저 어야 되는데 에이 상관없어 수습을 하면 돼. 자, 계란 넣고요. 그료가 없으니까. 자, 게 간다. 주걱을 안 가지고 왔어. 떡볶이 다 됐습니다. 꺼도 돼요. 이 상태에서 간은 딱 하나로만 해주면 돼요. 맛소금 미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거기 있으면 더잘 됐을 텐데. 불떼죠 잠깐만요. 밥이. 어. 불 조절. 와 덥습니다. 춥구나다. 끝났어. 네. 예. 너무 오래걸렸다. 원래 2분 30초인데 이건. 볶음밥 끝났고요. 이제 음사가덜 풀어졌을 수가 있어. 자 식사합시다. 다 됐어요. 자 요리 3개 끝났습니다. 아 12분 41초 예. 지금 12분 동안 첫 번째 요리 망했고요 저거 그래도 먹을만 할 거야 중국식 야채 볶음 망했지만 먹을만 할 거고요 두 번째 떡볶이 세 번째 볶음밥 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버벅. 눈물이 나가지고 예, 그럼 이제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할게요 맛있는데? <웃음> 맛있다니까 저 전세계 요리 다할줄 알아요. 왜 그래? 내가 주방용품 매니아라고 할땐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엉터리 요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은 요리가 아니라 뻔해요. 근데 맛있을 거야.